안녕하십니까 바이오 슬립센터 황청풍입니다 오늘은 부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부산은 저에게는 좀 특별한 곳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군대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부산은 20대 때는 참 자주 갔었던 곳인데 요즘은 부산 가기가 상당히 멀게 느껴졌는데요 며칠 전에 부산을 SRT를 타고 갔다 오니까 아침에 갔다가 집에서 저녁을 먹을 정도로 아주 가깝더라고요 음 저희 센터에도 이렇게 SRT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가깝다고 어이 뭐 별로 안 걸렸어요 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 지역을 벗어나는 게 쉽지 않은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군인, 경찰, 또 소방 이렇게 긴급을 요하는 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은 어 쉽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또 보면 단체생활들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, 저희 회사 행동강령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에게는 일상이지만 고객에게는 특별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 저희 센터에는 대부분 다 코를 심하게 골고 막 수면의 문장에서 오시는 분들이잖아요. 그러니까 저희는 오시는 분한 사람은 정말 힘들어서 왔지만 우리는 맨날 보는 게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일상으로 볼 수도 있어요. 하지만 한분한 한 분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힘드셨을지 내가 마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. 물론 저도 아무 있어서 바이오가들 쓰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더 그럴 수도 있지만 음 어쨌거나 그렇게 힘든 신분들을 뭔가 도와드려야 되는데 사실 병원에서 수술 아니면 양압기 이두 가지 위주로 진행하다 보니까 아 해도 효과 없는 사람 도저히 못 하게 하는 사람들도 많으신 거예요. 그래서 저희 바이오 슬립 테라피라고 하는 자연 의학적인 측면에서 수술하지 않고 양악기안 쓰고 충분하게 해결이 가능한 이 부분을 해줄 수 있는 곳이 안타깝게도 저희 바이오 슬립센터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셔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서울까지 오시기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그럼 찾아가자.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도와주는 게또 저의 일 아닙니까? 그래서 어 이번에 출장 간 김에 부산역에 회의실을 임대해 주는 곳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회의실도 한번 가봤습니다. 아주 깨끗하고 조용하고 어 부산역 내에 있기 때문에 찾기도 쉽고 어 그래서 어이 정도면 해볼만 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 저를 찾아주시면 저를 출장을 요청해 주시면 제가 한번 스케줄 조정해서 어, 부산에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부산에서 만나볼 것을 기대하는 청풍소장이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